근데 빗소라. 어? 다이아 너가 먹은 거 반대 왜 다이아는 안 줘? 다이아를 줄 테니까 그 하이에나들 좀치워주세요 더이 <웃음> 저리 가라. 어허 <웃음> 어허 깨달아. 어, 지금 문을 지금 어디로 문을 불알리느냐? 올라가라 올라가라 <웃음> 올라가라 어디 지금 그렇지 <웃음> 여기 두개더 있어 더 있네. 근데 이거 <웃음> 곡괭이를 만드는걸로는 안됐지? 어... 안됐던거 같아 다이아 곡괭이 만드는걸로 는 안됐던거 같고 다이아 장비를 입어야 되는데 고로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고 일단은 그거 없나 용암? 용암 있으면 은 퍼가지고 용암으로 구우면은 그지? 용암 위에 있죠아 그러네 맞네 맞네 아 신발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신발은 약간 나의 판단을 좀 해보겠어 일단은 그러면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왜 네가 가지고 있네 내래 수룡동지의 오른팔이 집이 그냥 그러니까. 상자엔 어라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나는 <물값> 들지 말라 <웃음> 오른팔 동물을 믿갔어 어오음 내가 말했잖는가 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뽑힌 <웃음> 아! 아! 아! 아직 안 죽었어 스가 되는데 아이씨. 허허 아이 이러면 진짜 내가 그 순간부터 깡패가 되는 거야 <웃음> 용암을 푸는 것만으로 한번 되지 않나? 그잖아 나이스 어 예스. 그러면 밑에 있는 다이아도 캐러 가겠습니다 좋다 좋다 그거 내가 지금 올라오면서 본 것만 세 개이디 저, 저, 저, 저나 죽여주시라 하하비동무 <웃음> <웃음> 따라오라 따라오라! 하이 정말 네 이렇게 갈수 없디 여기, 여기 서 있으라오 하이 정말 서 있으라오 구석지 구석지! 음... 벽보고 반성하라고 벽보고 <웃음> 나또 갇히네 아니 근데 아까 너무 웃겼던게 내가 이렇게 갇혀있었는데 여기 갇혀있었던걸 몰랐던 내가 하나 열다가 너무 놀라서 다시 닫는거야 <웃음> <웃음> 어, 나랑 눈만 있자마자 닫았어 똑똑히 기억해두고 갔어 그 동무들 어, 도와준 동무들 어? 내가 다 똑똑히 기억해둘거야 내가. 연비 이 녀석 지금 잘 됐다고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기침 했어요 기침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침 했습니다 아. 기침 지상키 물길 트였다고? 서키치 어. 아, 그럼 할 일이 더 많아지네. 좋네. 면깐만그러면은 키치면서 키치기서 키치면서 기술공 그렇 아니, 아니 투디가 떨어지면서 시체로 나를 밀었어. 아 뭐야 깜짝이야. 안 데쳤다. 아 기술공 여기 있다. 이거 내가 이거 용암 양동이 맡길 테니까네. 저기 위쪽이나 어 저기 지금 충수를 몇 개를 만들었네. 그 위쪽에다가 조약돌 생성기 만듦과 동시에 물 하나는 줄기로 하나 내려 보내. 오케이? 어, 내줄할 네 필요 없이 물줄기 하나는 내려 보내야 돼. 그걸로 농사 지을 거니까. 우리 교선 민디두이 인민 공화국에서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<웃음> <진짜 웃음> <귀여워. 웃음> 네. 얘들아, 다음 선거를 해. 그때를 준비하지. <웃음> 저 갔나 벌써 나왔네? <웃음> 저 안에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<웃음> 밖에서 또 누가 빼줬구나. 이거 뭐야? 여기 나온 다음에 돌로 덮어놨어. 심지어 다시 <웃음> 참나, 진짜 아니 있을 데 없는 충성심 뭔데? <웃음> 자, 선거가 끝났습니다. 뭐야? 예? 선거? 잠깐만, 당선자는 접니다. 선거 하지도 않고, 이거 얘들아, 아닙니다. 드러퍼 투표율 엎어, 이거. 140% 나왔고요. 어? 아니다 케빈 동무! 응? 어?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투표를 해서 반동분자들을 잡아내야지 아하! <웃음> 그렇고만 기래 아, 물이 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은 내가 일부러 새라 그랬어! 어, 아래쪽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우리 EQ동무가 다 구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하까지 어, 물이 샜는데요? 아 그거는 잠깐 흐르는 물이야 그냥 흘려보내면 없어 져 위쪽은 이미 다 끝났어 물은 얘들아 이 물길을 타고 위로 올라가 <웃음> 다들 연비동무 말에 대답해주지 <웃음> 연비에게 말대답 금지법 <웃음> 말대답 금지법이라니 연비에게 호응금지법을 제정하겠노 주령 동무? 예 내래 금을 28개를 캐서 여기다 놓았는데 <웃음> 어떤 반동놈 무새끼가 가져갔습니다 방금 코우슴친 한펜이 앞으로 예? 아니 뭐 웃지도 못합니까? <웃음> 너무 더러운 것 아닙니까? 더러운 게 아니라 용의자일세 <웃음> 저는 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어? 잠깐만 나 순간 연비 코가 드릉드릉한 걸 느낀 것 같은데? 나도. 아, 아니에요. 한, 개 커짐. 방금 콧병수 아, 어. 방금 코평수 200평남. 뽀알. 진동 500헤르츠. 이광수. <웃음> 200헤르츠. 500원짜리 들어가겠어. <웃음> 금 도난 사건 신고하면 구성이 뭡니까? 아빠. <웃음> 우리 민주 독재 국가에서 상당한 지위를 내려주갔어. 음. 지위가 높아지면 피자를 먹을 수 있습니까? 피자는 물론이고. 우리가 나중에 만들 호박파이, 케이크 다 먹을 수 있네 김연패가 훔쳐봤습니다 나 김연패라네 미씨야! 조형 동무 하! <웃음> 어허 <웃음> 숙청을 시작하지 <웃음> 아무래도 안되겠어 한편동무 여기 <웃음> <두개> 습니다 하하하하 <웃음> 야 28개인데 하나? 증거 자료를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민심이 어긋나는 거야 봐봐 딱 보면은 지금 자기는 스물 몇개 훔쳐가면서 한 팬이한테는 한개준거봐 이거 할말 있습니다 자네는 이미 발언권을 상실했어 이미 우리 민주의회에서 자네는 발언권을 상실했어 한 팬이 자네에게 숙청권을 주겠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잡아서 여기 여기 여기를 개집으로 개조해서 넣어도 되겠습니까? 그렇지 연돌이네 집.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연보기로 하지. 연봉 <웃음> 말입니까? 아 맞다. 아 근데 요리사분 있어서 안 된다. 야 이거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네. 아, 네. 아, 내가, 아 내가 연보기로 했다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. <웃음> 그래가지고 순간 깜짝 놀라. 어 일단 님? 어, 연돌이로 하지. 어 연돌이로 아, 하지. 제가 며칠 전에 다큐를 봤거든요. 예. 북한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계신 분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? 라고 하니까 개똥이라고 하셨거든요 <웃음> 개똥이 너무하잖아 안되겠어 그러면은 똥비로 해야겠어 옹비라니 <웃음> <웃음> 지금 한편이 연빈님 20분... 화장실 안가 <웃음> 연빈님 그런 거 안싼다고 <웃음> 연빈님은 그런 거 안싸 <웃음> 아니 안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배신을 싸고 있다고 <웃음> <웃음> 왠지 화장실 안가더라 어? 한편아 옆에 어어 어, 한편아 오와아그 내가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한편아 어네아아 아, 아니야 내려와 우와. 연비 동무 존경합니다 아뭔 소리야 이런 <웃음> 더러운 세상 아니야 아니야 아뭐한거 아니, 없어 한편아 그냥 내려와 아 예, 예. 부검하신 거 아니에요 부검한 거 아니야 부검할 새도 없었어 사실 연비 또 어디 숨었지. <웃음> 얘는 근데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? 왜 숨어있는 거야 쟤? <웃음> 금? 아 금! 맞다 그걸 간과했네 내가 근데 이제 나는 느낄 수 있어 슬슬 어디 숨었는가를 <웃음> 얘들아 닫어 닫어 닫어 닫어? 어허 이 배신자 동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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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일단 위에는 없습니다. 내의 연비 동물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사과를 내리갔어 아주 위에도 없습니다. 저가 그 아주 위입니다. 최전방 최전방. 이거 왠지 연비가 지금 위에서 물 떨어뜨린 것 같은데? 아니야 이거 내가 방금 잠깐 뭐 하느라 물이 안 퍼져서 울고 계시더라고. 웃는 <웃음> <우는> 소리 봐. 웃는 <웃음> 소리 거의 거, 거의 검은색. 베랭이 동무 연비를 본 적이 있는가? 없어? 음... 입술을 떨었습니다 <웃음> 저 친구 입술을 떨었습니다 입술이... 뭐 어떻게 생긴 입술이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코스염이었습니다 <웃음> 실룩거린거였습니다 입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먹은 입이야! 교정해! <웃음> <웃음> 지금 이걸 지금 바로 안내하면 사과를 내리갔어. 하지만 지금 안내하지 않으면 이 다이아검으로 이 빨간 머리와 보라 머리의 정 중앙을 갈라주갔어. 아니 자결을 이런 미친. <웃음> 얘들아 내가 이지 <있지> 않을게. 사과 하나 먹기 위해 이 짓을 해야 됩니까? 지금 배고픔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. <웃음> 어허 어뭐할수 있어요 업적 하나 지금 해줘 이거 하면은 우리 더캘거 많은 밝은 말 고운 말 저건 뭐야 아 표지판 오 잘했다 확인 아그 발광 먹물로 해서 하는 건가 음, 음 잘했다 잘했다 아 여기 혁명 곡 이루리 <웃음> 이 반동 분자들이 <웃음> 참나. 아 내래 진짜 인민을 위해서 뼈가 빠지게 일했구만 이런 배신감을 느끼다니. 꼭꼭 살아남아. 고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이기자. 이기자? 오히려 이 개집 안에 있는 거 아니야? 와, <웃음> 개 반전으로 이지 여러분. 이 개집 지하 파보면 뭐 나와 막 대박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그러면. 동굴과 절벽. 좋아요. 꼭대기에서 물락하면은 그거 깰수 있고 그것도 좋고 흑요석 캐는 거할수 있어, 빗소라 고갱이 만들어서? 어, 다이아 고갱이 만들어서. 나 다이아 하나 있거든, 한 패나. 예? <웃음> <웃음> 왜 연비 안 찾아? 네? 아 지금 순찰 돌는, 이거 순찰 차예요. 나만 공화국 좋아? <웃음> 순찰 돌고 있습니다. 나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독재공화국 좋아해?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랑 독재가 같이 있을 수 있지? 김차원 진실의 방으로 어, 들어가라. 연비가 있는 곳을 불지 않으면 <웃음> 자네의 아이템은 모두 압수될 걸세. 그 귀찮은 짓을 하고 싶진 않겠지. 기회를 주겠다. 그거라면 배신을 하지 않을 수 있지. 어, 수령동? 응? 어? 대신을 제일 빨리 한 사람한테 다이아 한게 어떠십니까? 아! 마침 나한테 다이아 하나가 있고 철 하나가 있고 금, 원석 하나가 있... 아마 연비는 그 허영심과 욕심에 금을 나누진 않았을 것이야 <웃음> 얘들아! <웃음> 하지만 난 나눌 믿지 수 있지 믿지마! 믿지 말라고! 허니! 이런 쓸데없는 충성심을! 어... 우리 애들을, 이거 진짜... 복들 아 잠깐만. 연비 안녕. <웃음> 우리 애들을 지금 되죠? 복들 아 잠깐만. 연비 안녕. 단모 <웃음> 동무 맨 밑으로 내려오시라요. 일하고 연막친 동무들. 단모란 <웃음> <담모랑> 동무. 아 <웃음> 어, 이런 식으로. 저 이런식으로 지키려고 베랭기랑 저 누구야 명륜진사갈비 뭐야 너네 지금 다 지금 연비지켜준 어어? 어어? 막아? 막아? 막아? 어? 막아? 이 저... 내가 못할 줄알았 내가 못할 줄 알았지? 이다 죽이시라요 고 있는 간나돌 싹싹 반동군자입니다 싹다 죽이시라요 다이아카를 만들어 지금? 다 올라가라오 난 어쩔 수 없었어 너희들이 날 괴물로 만들었어 지금 타이아카를 만들어? 야금 29개 지금 탈환했다 얘들아